됐네. 잠깐. 이거 왜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웃음> 가까이. 응. 아 엄마 응. 엄마 때문에 부렸나봐 엄마 이거 편사실 해줄게. 응. 응. 엄마. 응? 나군더꾸미는거 사실. 엄마 내가 그거야. 그거야. 응? 응? 엄마도 이거 안 봐. 돌지 <웃음> 마세요. 먹가 볼게 그러면 먹을 거야. 그래 무 어,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거 보여줄게. 근데 이거 소리는 안 들리거든. 봐봐.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안 봐? 어? 왜 나를 안 봐? 누가? 내가 <웃음> 안 봐.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기 서어 줄게 줄게. 어 줄게 줄게. 뭐? 어, 줄게. 잠깐만. 나야, 엄마, 나야,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너 아까 안 본다고 했잖아. 볼 거야. 올 거야? 혜리가 응. 이거 댓글 읽어줄 수 있어? 혜리가 응. 이거 좀 느리긴 한데. <웃음> 안녕하세요. 아, 생글이 태어나기 전부터 보셨어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인생. <이제. 웃음>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가까이 나 제가 핸드폰을 그저께인가 바꿨거든요.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응. 읽어봐 해리가 구독자분들 똥 눌러주세요 똥을 눌러달라고? <웃음> <웃음> 어해리야 이제 글 읽을 수 있어요 글도 쓰고 <웃음> 맞아요. 16년부터 봐주셨구나 <웃음> 어유은이 님도 아, 오랜만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읽어봐 크게 테리 얼굴 만 가고 비가 음음 테리야 숟가락을 먹어 아너왜 국물을 그렇게 먹어? <웃음> <웃음> 해리에리남블로나라님 해리. 안녕하세요 어 노영순이 감사합니다 멈춰 어? 댓글이 안 멈춰, 어, 멈춰? 댓글이 안 멈춰? <웃음> 노영순이 감사합니다 야야 <댓글이> <웃음> 야, 그렇게 먹으면 안돼 숟가락 먹어야지 지금 다 보고 있어 음. 차미노라는 분이 해리야 안녕 나는 해리의 오랜 팬이야 그러시네 응 음.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거 여기다 놓고 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혜리야? 밥 먹으면서. 아, 뭐, 방생맘, 뭐, 뭐. 안녕. 어, 코르지님, 감사합니다. 어, 어, 다 먹고 엄마 갈아줄게. 코르지님, 감사합니다. 혜리야, 인사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이거 치워야 될것 같은데? 밥 먹어야지, 혜리야. 뭐? 아, 파이팅할 때부터 봐, 봐주셨어요? 왜, 맞아요, 박병이님. 되게 많이 봤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멸치와 생선가스와 계란이랑 묵국이요 장혜리씨 메뉴 마음에 드세요? 네 <웃음> 테리야 테리야 밥 먹어야지 그때 약속하기로 했잖아 친구들이랑 맞아 맞아 기억하고 있네 테리야, 지금 그 친구들 온 거야. 테리야, <웃음> 어머 엔젤님, 어, 어 감사합니다. 엔젤님 모실 때마다 이렇게 꾸원들 매일 해주시는 것0백 달러씩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리 테리가 갖고 있는데, 테리야 너 이상한 거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얼굴이야. 공개는 아마. 안할것 같고 인스타에 가끔 올릴게요 아 무편지 부탁드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한다고 했잖아 어 테리 테리가 지금 아 이걸로 볼래? 너가 이걸로 봐 어, 아, 오랜만에 오시죠 엔젤리 거기 되게 덥지 않아요? 뉴스로 보니까 엄청 덥다고 하던데 혜리야, 댓글 보고 있니? 그러시네. 아, 방금. 맞아요. 방금 생들이 밥 먹으래. 지우 언니가 밥 먹으래. 지우 언니. 어. 어. 너 친구들 지우 있지? <웃음> 지우란 언니가 밥 먹으래, 어서. 아, 음, 일단 댓글 읽어야 돼. 응? 안 돼. 그러면 지금 친구들이 섭섭하지. 밥 먹으라고 밥 먹는 거 보러 오셨어. 알았지? 음, 댓글 읽어야 돼. 댓글 읽 신기하지. 엄마. 어어용이님 뭐? 감사합니다. 이거 고맙워아 너무 허이아 <웃음> 너무 고마워 너무 많이 주셨어 <웃음> 감사합니다. 에이 이게. 어. 파란색? 어. 파란색? 용이님 허브양님 감사합니다. 그래. 음. 헤리테리 깎아 먹으라고 용돈 주셨어. 음. <웃음> 감사합니다. 음. 아이고. 거기에서 아 얼굴은 안 보여. 여기 글자 옆에 얼굴 있잖아 응. 여기 최은룡님이란분 있잖아 매일 혜리테리 노래 불러주셔가지고 저녁에 옛날에 애기 때아 이거! 이거가 뭐야 <웃음> 어 맞아 알지 어 자주 봤었잖아 맨날 잘 때마다 그랬었는데 <웃음> 엄마 <웃음> 응. 혜리야 밥안 먹으면 규민이한테 이른데 어떻게? 규민는 어떻게 알지? 다 지켜보고 있지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 너 규민이한테 전화한다 이게 제가 테이블에 놓으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제가 엄마, 들고 있거든요 아니겠지? 그래서 좀 약간 흔들릴 수 있어 도윤이한테도 이른데밥안 먹으면. 지금 도윤이 밥 먹고 있는데, 보고 있거든, 테리? 지금, 테리는 밥안 먹는데요? 하고 있대. <웃음> 김윤이, 김인, 왜? 김이한테안이른데밥 먹으면. 어, 왜? <웃음> 부끄러워. 어, 장난이야, 장난이야. 엄마가, 엄마가 거짓말로 말한 거야. 몰라, 몰라. 근데 그러, 그러자마자 바로 먹는다 혜리 혜리야 이거 먹고 과일이랑 과자도 먹을까? 응. <웃음> 테리야 내가 산거어디어응 <웃음> 들킬 뻔했어요 <웃음> 매직이요 많이 지워졌거든요 아 정말요 아감사해다 진짜 많이 지워졌는데 진짜 사인펜이 더 낫다는 생각을 요번에 했어요 다시 색연필로 했거든요 생연필 진짜 안좋아져요 화질이 별로 안좋아요? 이거 그 핸드폰에서 점 3개 있는거 눌러가지고 어 화질 바꾸셔도 될텐데 원래는 한 5시 반쯤에 먹는데 오늘은 좀 일찍 먹었어요 점심도 일찍 먹었거든요 엄마! 아까 먹어 뭐 말했던 워네어 맞아 아우라는 분이 테리는 안먹고 뭐해 그러시네 빨리 먹어야겠지 응.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응. 지켜보고 화질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화질 안 좋으시면 옆에 점세에눌러셔 가지고 화질 바꿔 보세요 혜리 멸치 잘 먹는데 나 멸치 좋아해요 원래 어, 친구들한테 얘기요 멸치 좋아해요? 그래봐 멸치 좋아해요 <웃음> 요즘 혜리 화이팅 어떻게 외치는지 궁금하대 화이팅 이봐 <웃음> 엄마 그런데 이렇게 생각고 이렇게 생각고어 이렇게 맞아 사진들 보니까 신기하지 어옥구수를 <웃음> 감사합니다 아 혜리가 6살이고요 테리가 4살이에요 어 테리 진짜 밥 먹어야 돼안 그러면 압수 응밥 응. 먹어야지 어. 엄마 나 이동현님이 골부로잘 아, 먹어야 한대 모르겠어아네 맞아요 뽀로로 젓가락 써요 못하. 테리야 밥 먹어야징 그러시네. 어머 포크랑 아니 숟가락이랑 젓가락 있잖아. <웃음> 테리가 어, 내, 내 테리... 게임 하고 있었지. 아딸 이름도 테리예요. 축하드려요. 하 테리네요. 테리야 테리야. 요번 수, 토요일에 테리라는 예쁜 아기가 태어났대. 축하드려요 한마디. 여기 보고 테리야 태어난 거 축하해. 테리야, 태어난 거 축하해. 나야. <웃음> 녕너 아, 말고. 너 말고. 다 하테리라고 있어. 아, 장테리 말고. 엄마, 나랑 테리. 어? 나랑 테리. 아, <웃음> 기, 옆에 보면 이름 뭐라고 써있어? 음... 김창식님이라고 써있지? 헤리 어. 테리 얼굴 이렇게 해놓으셨어. <웃음> 감사하지? 밥좀 드시면 안돼요? 너 이게 압수 너 뭐야 게임하고 있었어? 야 압수 밥 먹고 밥 먹으면 줄게 나는 이거 방송 보는 줄 알았더니 게임하고 있었어 민호삼촌이 혜리야 고마워 하시네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네 아이고 듀펑님 감사합니다 혜리야 듀펑님이 깎아주셨어 감사합니다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듀펑님 <웃음> 김창식님이 우리 방해리 혜리 해리 너무 사랑해 그러시네 난난난 난. <웃음>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먹겠어 혜리 또밥안 먹으면 전에처럼 울고 눈보다 얼굴이 더 퉁퉁 불거야 그러니 냠냠 먹어 그러시네 뭐라고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무서대 음. <웃음> 그렇게 하면 무섭대요. <웃음> 테희 많이 예뻐졌어요. 테리야. 테리 많이 예뻐졌대. 여기요장태리 씨. 내 <웃음> 네, 계란 말이. 계란 말이랑 엄마. 어, 엄마. 이누마씨 울지도 몰라요. <웃음> 엄마. <웃음> 어. 제 이렇게 해서 해리 테리 안녕. 테리 테리 안녕이라고 하셨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맞아요. 테리 테리 안녕. 어, 너가 좋아야지어 뭐야? 심술점이 붙었네. 테리 입에. 테리 왜 많이 컸어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 커서 보여지 진짜 조그해요 테리야 점 생겼다. 어 뭐야? 어, 이 외에 좀더 들어. 하나. 아, 맘마 안 먹으면 산타 할까 선물 안 주신대요. 네 나중에 제가 라이브로 올려놓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해리 이제 글 진짜 많이 읽어요. 어려운 걸도 읽어요. 어 해리 시집가는 그때까지 글세요 장난장 땅콩 군이요 보여드릴게요. 땅콩아, 땅콩아. 땅콩아, 해리 어디 있어 해리? 해리 어디 있어 해리? 해리, 해리 어디 있어 해리? 해리 어디 있냐고? 해리 어디 있어 해리. 해리? 해리, 해리한테 가. 해리. 아유, 잘했었는데. 어 댄디맨님 감사합니다. 어? 어, 댄디맨님 감사합니다. 땅콩아, 땅콩이도 깎아줄까? 빨리 줘. 혜리야, <목소리> 응. 그 그점좀 빼면 안 될까? 입술 위에 점이 있어. 어, <목소리> 옆에. 어머, 거네. 뭐라고? 방글이라고 써있어요. 어디? 방글이라고 써있어? 제 방글. 친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들 다닌다고 영어학원 보내더라고요. 참애 키우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목소리> 어떤지 <목소리> 모르겠네요. <목소리> 근데 영어는, 어, 해리도, 해리도 지금 영어 수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본이다 보니까 아, 영어는 해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리 같은 경우는 영어를 먼저 했는데 영어 덕분에 한글을 좀 재밌게도 한글을 되게 금방 익혔어요 엄마 이거 해줘 어 잠깐만 혜리야 혜리야 윤뱅이라는 분이 내 이름 한번만 불러줘 윤뱅, 윤뱅님 안녕하세요 해봐 윤뱅님 안녕하세요 <웃음> 아 저번 영상 깜짝 출연이야뒷모습이야뒤태요 <웃음> 어떤 분이 댓글봐 봤었는데 뭐지? 원피 갈색 원피스 입으신 분이 땅콩이서 그러시던데? <웃음> 어? 뭐라고? 피 뭐라고? 피나겠다. 맞춰주실 분 뭐라고 하는거지? <웃음> 이 yeah. 장방글대 백송이? 백송이가 누굴까요? 아해리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글 배우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준 거예요 영어를 좋아해서 한글은 절대 배우기 싫어해서 원래 다섯 살 때부터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리가 좋아하는 영어를 먼저 가르쳐 주게 됐어요 엄마! 어? 너무 긴거 아니야? 너무... 그리? 너무 긴거 아니야? <웃음> 너무 긴거 아니야? <웃음> 구킬로라는 분이 해리하하트해셨네 눈에 하트가 달렸어, 해리야해리로 사랑을 해봐. 혜리밥 <웃음> <웃음> 먹어야 될것 같아, 밥. 밥먹는지 집중하자. 어이, 어이 이경롱님 감사합니다. 해리야 응? 거기 이경록님이 지금 이모티콘 봐봐. 따라해봐. 거기 봐 <웃음> 이경루님 감사합니다 옆에 막 손이 막 흔들고 있잖아 이모팅 티안 떠? 거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는 까까 <깍깍> 사줄게요 <웃음> 오늘 엄청 해리용해리 혜리 해리, 용돈 많이 받나요 사과가 영어로 뭐야? 혜리야? 사과? <웃음> 앗돈 <웃음> 온돈 혜리야 사과가 영어로 뭐야? 온돈온 <웃음> 돈? 온 돈? <웃음> <웃음> <꽈도> <웃음> 거다, 요즘에 공무원이 많고든요 지금부터 공시 준비하죠. 영어랑 버터. 엄마는 영어로 뭐야? 키키 <웃음> <팔파>. 엄마 <웃음> 엄마 엄마 는영어아엄리텔키실제 엄마 엄마 엄마 키기분마어 누가 키키키 했어? 아마 엄마 엄마 엄 아, 배추에 이거 안 해요. <웃음> 해리포터 영화 많이 봐요. 되게 좋아해요. 해리가 폰으로 방송 보니까 신기해요. 이젠 해리가 방송해도 될것 같아요. <웃음> 곰돌이는, 곰은 영화로 뭐야? 곰. 네요. 엄마의 곰돌이는? 엄마의 야, 이거 밥 먹고 해야 돼. 안 돼. 네요. 어? 네요. 어? 곰은 영, 곰돌이는 테디베어. 이경록 님이 까까 많이 먹어 그러시네. 숟가락이 진짜 밥상이야. 야너 너무한 거 아니냐? 밥 먹어. 밥 먹어. 언니 뭐 줘야지. 어? 언니 봤세요 헤리야 <웃음> 이제 놓고 밥 먹자. 간지러워. 어? 간지러워. 뭐가? 등이? 언니! 언니! 가자. 엄마! <웃음> 엄마가 아,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엄마! 엄마! 꼼꼼. 맞아 옛날에 푸라고 했어 해리 옛날에 곰돌이 영곰 영어로 푸라고 했었다. 응? 해리는 나중에 수의사 되고 싶대요. 그만한대.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방구라 오랜만 이렇게 써주셨네. <웃음> <웃음> <웃음> 오랜만이야. 그래서 깎아주고 가셨어. 어디? 안안 안 보이나 거기는 맞아요. 방금. 깎아 땅콩이 알아들어요. 여기는 다... 저... 테리야 그거 밥안 먹으면 지금 까까 되게 많이 받아놨거든 까까로 줄 수가 없어 이 뭐, 누구야? 어? 누구 누구야? <웃음>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보는데 아 우리, 있었지 우리, 우리가 우리 채널이 좋, 좋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아 맞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라고 했지? 음. <웃음> 해리테일도 아직 이런 거잘 몰라서, 그냥, 앨범에 좋아요 누가 눌러주신 줄 알고 있어요. 야! 독자 이모 3000분들이에요. 구독자 이모 3000분들이래. 해리는 저보다 엄마, 훨씬 낫지만 엄마, 저쪽 엄마, 닮은 것 같고요. 엄마. 어, 네. 어? 펭수. 어? 팽수? 팽수? 어, 여기, 여기, 여기. 뭐? 봐봐. <목소리> 뭔지 모르겠는데. 펭귄 펭귄 거기 있잖아 펭귄. 그래? 거기 있잖아 이산큰 <목소리> 그 펭귄. 어. <오>. 거기 있잖아. <목소리> <목소리> 엄마가 태리야 태너 응. 지금 밥안 먹으면 엄마 몰래 치킨 시켜 먹을 거야. 닭발이랑. <웃음> 어, 닭발. 엄마 닭발 좋아하는 거 알지? 나도 좋아해. 까까 없이 닭발 치킨 응. 먹을 거야. 나도 좋아해. 어, 생, 테리 보고 싶대. 테리, 테리가 예전에 한참 구독, 좋아요, 꾹꾹 하더니, 이제 안 하네요. <웃음> 맞아요. 아 유튜브 따라 하면서 막 그랬었죠. 테리야, 너 아까 롤링롤링 춤 보여준다고 했잖아. 하나, 둘, 셋. 롤링롤링롤링. 롤링롤링 남자야, 너 못해. 다 해놓고 뭐 부끄러워, 저게? 엄마, <웃음> 너 <웃음> 남자야, 너 못해. 너 남자 아니잖아. 여자잖아? 너 여자지 나 여... 여자야 나 못해 너뭘 여자라서 못해 다 해놓고 응? 응. <웃음> 여자는 다이어트 하는 거야? 여자 다이어트 왜? <웃음> 다이어트 하게? 응. 넌 안해도 돼난 원래 응. 다이어트 해 방글이 좀키 컸어요 응. <웃음> 어 마포셉셉이니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이름이 너무 <웃음> 마포셉셉이니 <웃음> <웃음> 내가 이름 말하고도 너무 웃기네. 이름 너무 재밌네요. <웃음> 페리야! 어! 너 먹지마! 엄마 <웃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땅콩이 이렇게 짖어요. 페리야! 그거 해봐. 구독, 좋아요, 빵빵! 해봐. <웃음> 야, 너희들 밥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야? 나 엄마 삐진다. 나 이따 엄마 진짜 치킨 시켜서 엄마가 먹을 거야. 이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줘 이제. 여보. 알람시계라는 분이, 하고 어, 밥 먹어야지, 애기들아. 시계시계? 시계? 어. 시계, 여기 시계. 어, 어, 맞아. 시계, 여기, 여기 알람시계. 어. <웃음> 알람시계. 알람시계. 아, 아, 아, 알람시계. 아, 여기 알람시계, 여기 알람시계. 테리야, 테리야테리야둘 중에서 누가 꽃이야? 나, 나. 꽃이 여기 앉아야 된대. 여기 의자에 앉는, 앉는 사람만 꽃이래, 지금. 나. 꽃이만 입었네, 안 그래도. 나도 꽃이야. 나도 엄마가 팔아주는 밥먹고싶어 저도요 똥이야 <웃음> 근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반찬을 엄청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좀 아이들 반찬쓸줄때좀 편해요 <웃음> 너무 감사해요 꽃이 <웃음> 얌전해서 감사. 잠뻔 안 먹어 너무한다 장태리 깎아 안 줘도 돼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태리는 밥을 안 먹어요 혜리야, 혜리도 밥 먹어. 엄마 진짜 삐질 거야. 이제 방송 끌 거야. 너 애들 밥안 먹으면, 응. 어 친구들이 와, 그래, 방송 안 했을 거 그랬어. 왜? <웃음> 너 어제부터 기대했잖아. 만나고 싶다고. 아니 왜? 방방 아니 방송 때문에 응. 나처럼못 올리잖아. 왜? 이거 보고 싶어서 그래도 좋잖아. 재밌잖아. 어, 저기요, 저기요. 음, 엄마. 아, 어, 수수. 어, 화이팅 얘기가 이 친구예요. 헤리. 멤버, 멤버. 헤리는 아빠 닮았고, 헤리는 어, 어, 저를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저희 조카드를 닮았어요. 그런 거 보면 저희 쪽 닮은 것 같아요. 용수라는 이모가 해리야, 너무 예쁘다. 올림, 올림픽으로 촉촉한 할미마음, 해리 미모의 눈물이 난다. 밥도 잘 먹으면 좀더이뻐진대밥 먹는 옷을 보여줘. 네, 이거, 이 영상이... 엄마가 이따가 보여줄게. 다 하고 엄마가 녹화해서 보여줄 테니까. 얼마나 구독자분들이 해리태리 해리 먹는 거 보러 오셨는데. 맞아요. 화이팅은 삐삐 머리에요. 우아라는 분이, 혜리야, 안녕, 안녕. 와, 이거 진짜 잘 먹는다. 어? 조금씩 예뻐지고 있다. 혜리야, 예뻐지고 있다. <웃음> 진짜로. <웃음> 밥 예쁘게 먹고 다 칭찬한다. 어머, 밥 먹으니까 더 예뻐졌네요. <웃음> 얼굴 못생겨지고 있다. 대리밥안 먹어서. 먹을래. 미스 코리아 나가, 나갔... 미스 코리아가 뭔지 모르지? 얼굴, 얼굴도 예쁘고, 몸도, 몸매도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데에 있어. 거기서 1등 할것같대 알아? 아, 뭔지 알아? 어, 간식도 준비했어요. 어. 응. 패션. 어? 패션. 패션쇼? 음, 패션쇼. 어, 어, 맞아. 약간 그런 것도 해. 음, 천상님이 털이 못생겼는데. 엄마가 그냥 안 할래요. 오, 어, 가, 그러면? 언니랑만 할 거야. 아, 아, 그래. 됐지? 그래. 할 거야?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 엄마 말해줘. 어. 이거 떨어진 것 같다. 이 단추. 엄마 단추? 어. 이거 옷 사줘 그럼. <웃음> 뜯어진 것 같아. 안 뜯어졌어. 아니야. 뜯었어. 아니야. 엄마. 뜯어줬어. 에, 에 엄마. 애리한테 옷 사줄 거야? 단 <웃음> 줄게. 고 단추. 어? 내가 언니 엘세, 엘사 내가 더 설득력 있을 게 맞아요. 언니 오지야 아줌마 씨, 저기 앉으시든지 아니면 저기 가세요. 왜가 좋아요. 어? 어지노스 왜 가져와요? 어? 맞아요. 저지노스. 어? 붕뚱아, 붕뚱아. 테리 어디 가? 밥다 먹으면 주려고 준비한 거란 말이야. 엄마. 테리라도 엄마. 먹어라. 엄마. 계란물이 엄마 엄청 잘 만든 거야. 먹어봐. 그래서 헤리티리 만나면 사인해줘요. 헤리야 사인해줄 거야. 엄마 공주야. 사인해줄 거야? 엄마가. 엄마가? 아니, 엄마는 안. 헤리 테리가 아니잖아. 엄마가. 엄마가 찍고. 있잖아 매일 신이 나죠. 엄마가 찍고 있잖아요. 물고 나무 저기 아니요 그런 건한적 없어요. 엄마. 밥 시간, 목욕 시간, 재우는 시간 너무 길어요. 맞아요. 엄마 공 엄마. 너것 같아? 어, 엄마 어떻게 알아? 뭐를? 아니에요. 아니, 사랑이야. 그럼 엄마는 그래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빨리빨리. 아까 그 핸드폰을 이거 본거 그거. 엄마, 보여줘. 엄마, 이거. 이거 보여달라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라바바빠바바바바바바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응.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군요. 더 심해요. <웃음> 지금은 차분한 거예요. 아, 다 먹는 거 보니 맘피딩이 힘드시겠어. 맞아요. 서시 새끼 진짜 요즘에는 어린이집 2치원 안보내는지 한한달다 돼가거든요. 정말. 안돼안돼안 돼. 안돼 안. 너 손바지 숙뽑, 입어줘야 되는데. 해리야. <웃음> 오늘 이모 삼촌들 만나느라 신나서 밥먹기 싫을까봐요. 맞아요. 어. 이사했어요? 어, 이사한지 지금 한 3, 4개월 됐어요. 예전 집보다 깔끔하죠? 나 때는 저러면 맞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먹었지. 어. 그러게요. 안 먹고 치킨을 노리고 있는 아이. 어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제 어 거기 매달려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이제야 여기 앉아서 밥 드세요. 이거 엄마가 과자랑 주스 준비했거든. 이거 조금만 먹어. 그럼 밥만 먹어. 너희들 밥만 먹어. 조금만. 응. 이따가 어머님이나 치킨 같이 먹으려는 방생이들의 큰 그림 그런가봐요. 어? 우와, 우와. 테리몽. 야 그거 너무 크잖아. 엄마 써. 엄마 써. 어. 그뭐떡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백설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올림픽 때문에 닭이 멸종했대요. 아셨어요? 테리 테리 크애 여자도 군대 가야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 테리야 군대가 어딘지 알아? 엄마 과자랑 또 과자야. 과격한 테리. 엄마 과자야 아니요 아니, 아니 그아 이거 근데 과자 때문에 이거 한입 먹은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 혜리야 밥 먹자. 그렇지. 엄마 나 그거 이거만 먹어. 먹어. 못 딴콩이 깎아도 내가 안 주네. 땅콩아 나도 나줘. 너도 밥 먹어. 나줘. 엄마 응. 이거 그줘 혜리야. 혜리는 언니라서 의젓하게 밥도 잘 먹는데. 너무 예쁘대 나는 예뻐. 응. 엄마가 태리 젤리슈즈 또 사줘야겠다. 테리는테리는 테리는 밥을 안 먹으니까 젤리슈즈를 사줘야 되나? 맞아요. 태리가 그래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더요 먹어서. 아 그리고 요즘에 어 뭐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있어, 다. 친구들이랑. 어 놀리겠다. 놀리겠다 옛날에 사촌 여동생들 저만 할때밥안 먹는다고 눈물 콧물 뚝뚝 흘리면서 살버리는데 여자애들 밥잘안 먹는 기간이 자율 조절이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웃음> <애가 웃음> 맞아요 내가 안 먹어요 어, 나 이거 둘러줘 <웃음> 알았어 <웃음> 제가 테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언제쯤 되면 테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엄마가 같이 아, 도와주나요? 응? 혜리가? 혜리가 응. 도와줘. 차분해요? 어, 이제 애들 혼낼 때도 있고 해요. 이거, <웃음> 근데 좀 이제 봐봐. 포기한 거죠. 가자, 혜리는 울면서. 엄마 크림 불러줄래? 응. 응, 음, 진짜 못 끓였다. <웃음> 어 알았어 알았어 과자 먹어. 테리야 예, 과자 먹고 정신 차려. <웃음> 어 백신 맞으셨구나 아르크님. 언제 맞으셨어요? 며칠 동안 아프다던데. <웃음> 테리 관종 테리야 장방글님이라는 분이. 장방 옛날에 테리가 방금. 장방글이었는데 방글생으로 바뀌었잖아. 테리. 관종이구나, 그럼 <웃음> 아, 엄마! 왜리기 처리하고 천하랑 가네? 네, 많이 컸죠 안주 기왜 그래? 왜? 안주 깰 기분 자주 탔어. 야 앉아야 될것 같아. 얘너 위험해, 그거. 김두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웃음>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구나. 다음 그대 솔직히 말해. 오때은가 정식과 식사서도 가르쳐줘야 어른때까지 쳐야 아, 맞아요 이거, 엄마, 맞아요 못 버릇은 해요.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 피자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혜리가 옛날에 요거트 먹는 영상 본적 없지? 엄마 옛날에 보여줘 그거 영상 보고 오셨대 너무 많이 커서 놀래셨나봐 오를 맞으셨구나 아 보통 사내는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어디오니소스님 바쁘시다고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방글이 안녕 하시네 안녕하세요 공룡소리야 제 소리입니다 어 레오한이라는 분이 hi h 리 y i am leo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하시네 무슨 뜻이야 그래. 영어로 너 소개해 보래 이거, 이렇게 써보니까 외국 분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영어로 해봐. 시아 시아. 시아 시아? 강마어 무서워. 지금 야야! 친구들 다 나간다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면 무섭대. 미치겠네 <웃음> 안 먹. <먹어>. 맞아요. <웃음> 맞아요. 테리는 잘안 먹는 편이에요. 정말 몸무게가 안 늘어요. 테리 테리는. 과체중이거든요. 뭐야? 거짓말해! 해무해! 어왜 저러는 거야? 어 왜래? 안돼. 어 지금 다 도망간다. 간다. 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친구들이. 하늘 뚜뚜 지 나간다. 몇명안 나갔어? 빨리 앉아야 될거 같아. 앉아. <웃음> 아니야? 이봐요. 삼촌 이모들 갈 거예요. 이민자여서 한국어 아 영어로 헤리티어로 <웃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나와버렸네요. 아 외국에 계시구나. 어, 어, 어. 엄마 안다. <웃음> 아, 안다 이거. 엄마 안다. 아. 어 안다? 뮤지컬 좀더밀어볼까 이렇게. <웃음> 엄마 너 원래 엄마 어. 엄마 왜 응. 내가 일어서서 먹으냐면 일어서서 왜 피난 노래 하면 하면 하냐면 아 어, 우리가 자꾸 뒤로 밀려? 밀려? 뒤로 밀려. 아, 그렇구나. 혜리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혜리가 어... 말해봐. 하얀 밥, 노룽지노룽지 노릇지랑 하얀 밥. 할머니가 보내, 항상 노룽지 보내주시잖아요. 좋아하지. 하얀, 좋아해. 노름지. 나가지 말라고 지금 하얀, 메뉴 주는 거야? 하얀 밥. 응. 음. 또 구워 먹 아, 먹어. 먹어 또 어. 계란. 또 면. 먹어. 깍두기 김치 먹고, 김또 밥. 어. 어디야? 어어어 몰라. 어디서 났잖아. 엄마 먹을게. 아 응. 아버지 앞에서는 조용할 것 같아요. 누가요? 애들이요더 시끄러워. <웃음> 엄마가 맛있는 건안 먹이나 보네. 맞아? 엄마가 아, 맛있는 거안 먹어? 음, 아니. 그럼 먹지. 제가 요리 실력은 없지만 맛있는 건사먹입니다해리 음. 예, 네, 지금도 빵 엄청 좋아해요. <웃음> 맞아요. 지금, 지금 한달 넘도록 어디, 제대로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웃음> 집에서만 있어요. <웃음> 테리야, 위험하대. 앉아야지. <웃음> 앉아야지, 엄마. 딸은 아빠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해리는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웃음> 어, 디오니소스님, 감사합니다.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테리아, 다치겠다. 앉아서 밥 먹어. 그러시네. 아, 디오니소스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까까 사 먹을게요. 디오니소스님,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줘. 디오니소스님. 멋쟁이님,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자 안 먹어? 과일 먹을래? 다 좋지. 어디 가? <웃음> 태리야 밥먹으래 방 살짝 보여드릴까요 태리야태리 해리 밥먹었지 아 혜리 더 이뻐졌어요 감사합니다 혜리 테리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여기 라이브 키고 한네번 들은거 같은데 혜리는 저좀 닮았고요 저를 닮은 건잘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 집쪽 닮았어요 태리는 아,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잘 <웃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알았어. 안 컸으면 좋겠다. 맞아요. 세리야 어. 기대된다. 이번엔 뭐가지러 갔니? 이거 가지고 들어갔어요. 세리야 <웃음> 아이스크림으로 꼬셔봐야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까? 음. <웃음> <웃음> 애기들 이쁘네요 저도 애기들 좋아해요 딸들이신가봐요 말은 잘 듣나요? 애 키우기 힘들지요? 맞아요 근데 택시 타거나 뭐그 아는 분들이 만나면 애들 둘 키우기 너무 힘들겠다고 딱힘든 힘들 시기라 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힘들기도 힘든데 즐거움이 더 커요 음. 어 그래 여기 앉아서 먹자 음. 응. 이거 먹고 친구들이랑 빠빠이 하자 아이스크림 먹고 음. 테리는 봐 아이스크림 안 먹어? 음. 안 먹어? 야. 먹을 거야? 꺼내와 너가 어, 어. 마, 마, 마, 마. 맞아요 저, <웃음> 제가 더 신나 보이죠 응. 어 비바람 샤이즈님 안녕하세요 어 천상님 제가 방글극장 흥부와 놀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영상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쌓아놨는데 엄마. 며칠 전에 어? 어? 며칠 전에 노트북이 일어나서 다 날라갔어요 영상들이 너무 슬퍼요 여기 여기 왜잘 앉아서 먹어야 돼요? 테리아 고집이 어마어마하다 맞아요 해리야 이따가 피아노 한번 쳐줄래? 시어드 소담가시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아니 아니 지금 말고 리야 지금 말고 일 년만 있으면 해리 혼자 방송이 되겠다 맞아요 지원 이지원이라는 동생이 해리 언니 그러네 언니? 어 언니래 해리가. <웃음> 항상어 나는 안 먹고 다 먹는구나, 맞아요? 음. 고천채 추천하시는구나. 헤리테리 보면서 퇴교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협찬 영상을 찍는 것도 육아에 관련된 것들이 것들로만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광고긴 하지만 그래도 그, 그, 육아 하시는 분들에게 알림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리야 나중에 크면 이 영상들 보고 부모님께 꼭 잘해드려. 알았지? 방글극장 떡볶 파는 거 지워준 거예요. 아니 떡볶 파는 게 지워진 게 아니라요. 엄마 의 구멍 난다. 그런, 그런영상 그런 영탁 아마뭐구나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웃음> 어, 떡볶 파는 게 지워진 게 아니라 이건 아니, 다 아직, 유튜브에 아직, 있잖아요 아직 아기네 장태리 아기네. 어, 아기네 아직, 아기네. 아직 아.. 말도 못해서 음. 아기네 흥부와 홍부, 놀부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날라갔어요 서유미라는 언니가 혜리 예쁘다 너무 잘 먹는다 그러시네 나야? 엄마 나야? 너는 앉아서 안 먹어서 안이쁘대 그럼 내가 안어울다 어, 어 예쁘대 갑자기. <웃음> 앵글 받기 궁금하게 받는 내려액의 그냥 테리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지금 되게 좀커 보이거든요. 근데 응. 내가 키 작은데. 이거보다 작아요 애들이. 나? 저 아시는 분들이 옛날에 해리티리 보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자던지 몰랐네. 엄마 내가 큰데. 어혜리야그 노래 알아? 어어언 어, 과자 맛있다고 그 불러 불러봐. 어? 어, 둘러, 어언 과자 맛있다고 한개두개 먹으면 이래시 야요. 어어언 과자 맛있다고 한개두개 먹으면 이 우리 엄마 얼굴에. 아리 엄마 얼굴에. 우 우리 엄마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 얼굴...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어리 이렇게 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우리 엄 엄마 나 나네? 어, 디오이소스님 가시는 거예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웃음> 디오니소스님, 안녕하세요. 테리 머리카락 자란 속도가 요즘에 많이 빨라졌나요? 아니요. <웃음> 제가 본 육아 채널 중에 방글생글 채널이 최고예요. 제일 재밌고 작품을 잘만 만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영상을 안 찍을 때가 애들이 더 웃기거든요 이렇게 찍고 남기는 게 너무 재밌고 편집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보면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어, 구독자 분들까지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테리야 수박파 한입만 달라고 하시는데 네. 아 <웃음> 안녕하세요. 언니, 라이브로 언니, 보니까 언니, 너무 언니, 귀엽네요. 언니, 감사합니다. 자라나라 모발 모발 라이브 자주 <웃음> 하고 싶긴 한데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하기가 언니, 힘드네요. 힘드네요. <웃음> 어,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오늘 구독했는데 실망이네요 이런줄 알고 <웃음> 오늘 구독했는데 실, 실망하네요 이렇게 쓰셨네요. <웃음> 오늘 구독해 주셨나 감사합니다 아, 아빠고 혜리가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댓글이 빨리 엄마, 올라가는 거를 빨리 읽을 수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왔 아빠 왔 아빠 안 왔는데 호부 <웃음> <웃음> 형님 감사합니다 아까 후원해 주셨는데 혜리야 응. 호부 <웃음> 형님 <웃음> 감사합니다 인사 호부 형님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맛있는거 사먹을게요아이 고기백복돼지님이 고 아기들 때문에 행복해요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후원을 너무,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들바를 모르겠네요 아 요즘에 그 화이팅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 늘면서 구독자 분들이 엄청 늘었어요 가지고 어떤 분 댓글 남기면서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셨대요. 엄 장기자랑 한다고 했었어어 알았어. 잠깐왜몇년 알... 전에 영상이 뜨지 했는데 그 양궁에 김재덕 선수가 어, 코리아 화이팅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재덕님한테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아 후원 쩌리쩌리 힐링힐링 만난거 많이 묻겠네 맞아요 뒤팍님도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방생일 때문에 힐링돼요 감사합니다 말 너무 잘해요? 말 오랜일 덕분에 저도 하... 저도 하루에 전 영상 바꾸 바꾸 바꾸 뭐야 뭐, 이 바꾸기 뭐지? 바꾸 <웃음> <웃음> 어? 영상, 영상도 영상한목함아 맞아요 해리 화이팅. 화이, 망그리 화이팅이 다 쫄깃해요. 맞아요. <웃음> 아, 그, 아, 분 거보다요. 아, 감사합니다. 쌍쌍바 요즘에 파는데, 해리는 쌍쌍바 요즘에 제일 좋아해요. 김재정 선수랑 봉그리 CF 한번 찍자. <웃음> 4만까지는 글쎄요. 저는 사실 1만 넘었을 때가 진짜 꿈만 같았거든요. 근데 벌써 3만이 넘어서, 진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혜리, 무슨 광고에 나왔어요? 헉? 광고에 나온 적은 없고요. 라디오 무슨 광고에 안 화이팅 안이 목소리만 나온 적이 있어요. 엄마 안 먹어. 어? 안 먹어? 엄마 좀. 피자다, 이거, 피자다, 이거. 장기 자랑 하실 피자다 거예요? 피자다, 이거, 노래. 전좀더 좀 들어놓아야 할듯 하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알았어. 야, 아르크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혜리야, 아르크니 안녕히 가세요. 장기 자랑 하실 거예요? 피아노 친다면서요? 피아노? 아. 피 내가 칠게 응넌 혜리는 네. 노래 노래 불러? 어아 내가 내가 <웃음> 내, 내가 칠거야 내가 칠거야 아, 고등학생 시절부터 아, 봤던 방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한 명씩 한 명씩 혜리 아, 혜리 먼저 한번 쳐볼까 혜리야 혜리 먼저 허 무서워 <웃음> 고등학생 때부터 봐주셨구나 음. 수능원 음.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음. 힘들었어요 테리 덕분에 좋은 대학 가셨죠? <웃음> <언니가 웃음> 감사합니다. 오시실때셨구요언제리한 아아 <웃음> <웃음> 방금 뉴스 <이렇게> 봤어. <웃음> <물어봐, 물어봐. 웃음> 아, 맞아요. 달림한테 처음 있는 모습 나왔었죠. 음. 테리랑 똑같은데 나와서 놀랐어요. 무슨 나이일까요? 음. 어, 한번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노래. 테리야 너에게서 국가대표 선수의 그릇이 보인다. 어, 한번 해볼까? 또? 또 해. 응. 음, 또 해주래? 응. 아까 엄마처럼? 어, 아까 엄마가 어, 아, 엄마 계속 들려달라고 했었지. 테리 목시겠다. 저래도 안 쉬어요. <목소리> 뭐야 그거? 너 그냥 막 누르는 거지? 아니? <목소리> 아니야? 뻔뻔한데? 아니야. <웃음> 해리, 어 김창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혜리야, <웃음> 혜리야, <웃음> 김창식님 감사합니다. 요, 깎아주셨어. 우와,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아직가 어저께 같은데 저렇게 다 컸다. 맞아요. 많이 컸죠. 혜리, 해리, 혜리야 해리, 이제 어? 이제 춤추면서 이제 방송 끈, 끝낼까? 아니, 아직은 응. 기다리다. 뭐 하고싶은게 있어? 응. 장기자랑 뭐하고싶은데? 장기자랑 춤! 예, 춤하고싶어? 노래! 또 춤춰보세요 삼수 끝에 쫓아주서 감사합니다 나를 노래하려고 그래 어 <웃음>